사자유 무예설이여 사자이란 건사자랑건다 깨친 사람 말이거든. 사자유 무예설이뭐 겁나는 게 하나도 없다이말이여 겁이 나, 겁이 있을 수 있는가? 뭔지 좀다 얘기하시니까. 심천몽동한 비달이라. 집이 만든 몽둥망대은멍둥이라고 합니다. 멍통이 까지 뚜껑에 만든 송곳도 안 들어가. 에, 송곳도 안 들어가. 절대는 말이 귀에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말이 귀에 안 들어가. 이 귀에 안 들어가. 응? 실제로 이 참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불법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불법 이상은 참을 원용무회하고 어, 자제해서 말이지. 자제해서, 독천지 아무리 말이지. 이 광대무변한 이 법에서는 이 범죄를 갖다, 아무리 집, 중결지 있더라도 참을 집이 참여하고 말이지. 참여하고 정신을 바라서 공부할 것좀다 성취하는 말이지. 이런 참말로 묘, 묘기를 있다고 말이야. 묘기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믿지 않고 말이지. 아유, 죄지지 마. 내가 지가 이꽉 차신 내가 성불만 하겠나, 우짜로만. 이혼 이 지옥 가까이가. 그러면 이래야면 자포자기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어디가누구든지 참으로 집이 참여라고 말이야. 회심해서 정보를 바로 들어오면 하면은 다 성불을 할수 있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 코무 뭐 죄인 장해야 된다지, 행아 장해야 된다지, 해가 있고, 행아 되어야 했고, 이 정보를 바로 몸들어 한 사람은 참으로 어 바보고 말이지. 예, 까이두고가고 칼로 가고, 찔러도 안되가는 이런 거 마찬가지로 말이 안되가니 그게 참 슬프다. 이 말이야. 그런 중생들은. 진리 범중 장벌이요. 다모든지그죄 가운데 중화할 것같으 말이지. 예, 죄를 갖다, 저게 중한 죄를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보리를 갖다 장애한다고 말이야. 물론 보리 저기 장애하는 거아니요불불을 아, 성지 못하는 게 말이야. 말이야. 성지 못한다고 말이야. 성지 못한 게그 예, 장애하니 그런 줄 알았지. 불견열의개비절이라 부처님이 만약에 저렇게 비결을 갖다 열어놓은 건 저게 모른다, 이말인가다 음. 뭔뭔데 말이야, 비결. 이제 비결 약간 이 말이 우리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게다 비결이 있단 말이야, 비결. 음. 보통 같으면은 참으로 사발을 지품한 것 같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려서 다시 살수 없음고, 불비에서 영원히 만한 데 미래에 와서 들어올 수 없는 것이든. 그렇지만은 말 부처님이 그러면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온육미한 대자비로서 말이지. 대자비로서 참이 사람까지 천지를 다살수 있는 말이야. 비결을 다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비결 이것이 이제 비결이에요. 비결인데 이 비결에 강성 담은 말이 지제지은 사람만은 말이야죄지은 사람만은 지도한다 이 말이 아니라 이천지에 다 통하는 것이야. 설사 불교를 갖다가 아무리 저 억천만겁 떨어오지 불를 비방하고 불교를 비방하고 불교를 믿지 않냐고 반대하고 를 어떤 사람이라도 말이 이참말로 인자. 이 무상법을, 일초집 이래야지, 말이지. 이 근본법을 갖다 만나가겠고, 이 법을 신화할 것 때문에 말이지. 이 법을 신화할 것 때문에 은역적억청만것 동안 실제 밖으로 돌면서 말이지, 실제 음질 한 일사람 보다도, 당장 아마 일초집 이래야지 해빈다고 말이야 그것도 일초 비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결약 하는 것은, 비결라 하는 것는 성불로 가장 빨리 할수 있는 말이야 빨리 할 수는 근본법이다. 이것이 야 성불로 가장 빨리 할 수는 근본법인데, 이것은 무신 오지 저게 죄를 장악하는 것, 장려하는 것이 아니야 장려하는 거 아닌데, 길을 짓고서 근본적으로 참여할 상각이 나아요. 참여하고만 안되면은 들어오는 게 있지 말이지. 길을 한만 찢어도 괜찮은게 자꾸 웃으니만 안 임마. 하루 오니만 소뿐 여니면살림면서자모 가면서 막 해도 괜찮다. 이건 절대 아니다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영원히 참여심이 없고 실제 안되면 은 이제 불법에 이제 반대되는 사람이 맞지만 이것은 도저히 비결이라도우비결이라도많이 해도 안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비유가 범사라니 말이지. 두그비구해에서음맹과 살생을 갖다 범해 빚더라, 이것이야. 살다이있데 이건 이제, 유망이든지, 딴 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나 이라면은, 요, 이제 출제를좀 이야기 해야 돼요. 그 전에 비구가 둘이서, 둘이 저, 심상군구에서만 드면 이제, 정한 쳐서 톡을 매고 둘이 공부를 했단 말이야.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뭐, 볼 일이 있어. 저 밖에 나가 빚거든. 밖에 나가 빚는데, 그한 사람이 남자앉있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지, 졸랐어요. 앉아니면 뭐 졸랐어. 면 구부려 졌혔단 말이야. 구부려 뒹굴어 있는데 그 그래, 나무 한 젊은 여자 나무 저기 하러 왔다 가지고 그암자를 지내다 보니까아게 젊은 주인아테 얼굴이 더 어른 저, 저 젊은 주인 말이지. 그거 그만 잠을 자고 있거든. 잠을 자고 그거 그만 나쁜 생각이 났어요. 나쁜 생각이 나가 있고 자기야 마님막 달라들어서 말이지. 마님이 인자 그면 저기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테 지나. 강간한테 이런 말이 거꾸리 말이지. 강간해 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뿜어내 보망이 되거든. 아 그래 이 저기 주인만 눈을 뜨면 게 마님 자기 우퉁니 저기 강간을 한, 당한 걸로, 뭐, 이럴 때 얘기가 있거든. 어. 이럴 때가 있거 그러는 건 올메의 걷기 있느란 말이야. 아 이거 무슨, 무슨 미친이 와가, 이 말이야. 전, 저, 저, 도둑님에 와가, 이 말이지. 이제는데걷기 나와 있는데, 아, 자기, 이제, 그, 도반이 왔거든. 막 <웃음> 웃음난 엿말한 것이. 응, 도망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 내가 어디, 뭐, 저, 음매를 보말라 간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아니라, 공반도, 이가 거의 나가면 안 공반도 졸고 있는데, 그, 막, 구부리지면 누잤던만이야 아, 저한테 왜, 저, 나만, 저, 여자와 날로 갔다, 그만, 저게, 음, 참말로, 저게, 에, 저, 파기 나오면 갚을 수 있게 말이지. 흥 웃잖아, 이제, 걷긴 생각에. 그래, 아, 그 소리 그게까댄믿말이야 댄만 쫓아갔어, 그뭐 여자를, 막, 한테 말이오. 당장, 패딱무인술 내려고 말이지. 패, 주인은 아니지, 말이오. 좀, 뒤, 야당치러운 게. 아, 그여자분게 뭐, 주인은, 뭐, 지로 잡을 쫓아가거든가만보 뭐, 지환 이런 거, 잡히든, 막, 죽을 게, 말이오. 그만, 더망을 가다 말이야 그만, 엉, 구부려 죽어 뺄 수, 그만, 여자가. 그런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은매한 것도, 고의로한 것도 아니고, 살생향것또 고의를 한건 아닌데 말이야. 그렇지만 과실치사 얘기는 과실 요새 말하자면 과실치사 한 말이야. 그래야 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야. 아그 의지대 같은 건 사람은 죽었거든. 의지대 했던 건 자기는 운명 해갖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출처입니다. 발이 행과한 징계이라 그게 이제 그 당시 부님진료 이제 기회에 대해서는 이제 기회에 대해서는 우발해진 자최고리게우발의존재를 찾아가서. 우그 말에 진짜 존님말이 우리가 이런 일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서 가있고, 참말로 만안 되면, 이 아, 죄를 갖다가, 막 과제를 취사하지만은 말이야, 사람은 죽이나 하신 말이야, 이 죄를 어째야 십니까우튼이좀참일해주안 되지, 그건 가만 없단 말이야. 사람을 니가 죽인대 말이야, 이불 보면 다시는 안 돼, 예? 우튼이 저게 가서 벗고 말이야, 발도 올리고 막 가라, 말이야, 속이는 나가. 니는 영원히 구할 수 없는 것이고, 구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만드민면 니는 뭐, 이, 아비지이 떨어진 것이, 말이 뭐, 다시 살 길이 없다고 말이야. 아, 이게 막, 호령호령하고, 호링, 안 된다고, 막, 딱, 그만 잡아, 떼긴단 말이요 그, 럼 보면, 실질적인비극의볼것 같으면, 사람은, 엄명하라든지, 사람은, 지루 하고, 떼면은, 절대로, 그, 차, 불통 참여해 놓 참여 안 되면, 그, 기쩍, 인쨈나 그냥, 우발이는 실질어, 뭐, 하지. 실질어, 이것을 갖다가, 이제, 법대로 한 거지. 자기, 과연, 이사도 한게 아니거든. 아, 그래 놓고, 이이 사람들은 뭐니, 말이지. 도저히 살기는 어째, 이제, 걷기 있는 판인데, 아, 유마회사그 옆에서 구경해 했거든. 구경 그 하나 뽑아, 뭐. 기가 막힌단 말이오. 참말로, 이 부처님이 비엘, 농, 인, 데 아 저런 사람 또 분명히 오지살 살이 있는데 말이야 살이 길인데 오바라진자는 어지니뭐 중사람 같다더 작고 뭐더먼 저게 차고 앉았거든 말이지 그런 무지대는 말이 사람이 면뭐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거 아니라 그래서 여보 신인여이저내말좀 들었어 당신 그까진는안되겠어그래 이제 오바 저게 이제 유마가 싸가 그 비굴 해해서 말이지 비굴 해해서 아, 결국 뭐 누구 죄를 죄를 누구 죄를 짓다 죄를 짓다 하니 말이야 죄가 어떤 물이에겐데 누구 죄 죄함 내나 버라기야. 어, 내놔 보라 이라죄 어찌 되 하면 내놔 보라 이라아이 어, 비구들이 가만히 생각 뭐 죄를 지킨 분명 히지인데면내안 놀러 가니 어찌 흙둥그라내안놀긴가돌 뛰는 내안놀긴가 말이야 내안 놀러 가내안놀수는거 찾아보려 찾아볼 수 없는 은안만오든지 찾아볼 수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이제 이제 이제 유마대에서 한 소리라 공죄성 여부가디여그 죄성을 갖다 오든지뭐 공해도 말이야 궁궐 해도 절대로 그걸 갖다 찾아보려 찾아볼 수없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부재네 부재야거든. 그 제세에 나간 불과지인 동시에 부재 내부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중간에 있는 거냐?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전제 불과야. 전제도만지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말이야. 전우가 다 떨지 말이야. 중계다에는 중간에 주하지도않나 말이야. 그러나 전우가 떨어진 동시에 말이지. 내외가 떨린 동시에 중간에 떨진 말이야. 삼재 추구 불가여어는삼재를 갖다 얻어 버렸서삼이 말이야. 그래, 이제, 유마거사가 이런 법무를, 참말로, 이재생이란 것은 아무리 우리가 추궁하도록 해도 말이오. 안도 없고, 빡도 없고, 중간 넘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중간 넓다가 말이오. 삼재를 갖다가 볼래야 우리가 볼수 없는 것이고, 참말로 만되면은 여여한 말이오. 진금 자선을 다 탁, 오뚜기만, 화반 탁줄를 내서 법문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냐 삼재의 오뚜 불을 득해서 이거 이웃으로 말이오. 비, 거래비, 이, 진심의 말한바 같이 비거래입니다그 말이오. 그거래임이 아닌 말이오. 과거다 아니 현지다, 미래다, 아인. 중도 실상을 갖다가 분명히 사아있게 말이죠. 그런 러그 비유관만, 두 비유관만 확, 처음에 깨집이 있어요. 그래서 무생법인을 증했더라, 이 말입니다. 무생, 그 이제 실제로 말한 소인데 설사 예? 말하자면은, 음살로 음양을 하고 실상을 해가, 이말이야 아까 용시비구매로 사발을 증했던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실지만 열의 비결, 음, 직진만한 님이 자성을 말지, 바로 오니만한 님이 참으로 깨치 같으면 그때 가서는 뭐, 모든 것이 처음부터 찰나 밀라 삼지겹이야. 사원생님이 다 일시 에눈 깜짝새 문제 빈다 이것이라 어? 그러니 마침 누구든지 말이지 여기에서 참으로만 이 비결 알아갈 거 말이지 얼른 성불할 래 해야지 그렇다고만 죄지은가지 비구와 비구가 말 죄지은 같다 아무 어뭐 죄지은으로 어뭐 관계 있나 어? 이거 말뭐 비결만 이 저기 이것만 막 가지면 될 킬니 말이지 이들 상악까지면은영원토로 깨끗만 합니다 왜냐면 속에 장기지면 마침. 창기심이 없느니만 창기심이 없을 것 같으면은 자성을갖다 오더니 길래바을수없기심이없이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어 없지 없지 없어 없지 없지 가지말이 없지 절대로 지 없지 없지 없지 않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고지 없지 없지 없이 모든 걸지 없지 없참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지 없지 없지 없지 참으로 간절하고 말이야. 철도 철면, 이 신심이 근본이 되어라 한기지. 다만조금이라도 말이지. 아무리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추월에도 리에 남았으니 말이지. 아무리 유마거사나 부처님이 천 백억 하신을 나타나고 미래의 일 다하도록 설부하더라도이 사람은 깨지 못한다. 그 말이야. 결국은 만들면 참도 철도 철면 신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만은 아무리 만님 중재를 보냈더라도 깨수 있는 것이지. 그런 참교심과만 신심이 없을 것 같으면은, 실제 그렇습니다. 1천 백, 적 부처님이 나타나, 미리 다 하도록 서로를 해도 말이지, 그 사람은 몽탱인다 말이야 그래서 이비결이은 어떤 사람이 있게 해야되냐면은말이야철도철미할말이야 해야 신심을 가진 사람. 예, 앞은 보지, 과거는 보지 않다 말이야 과거는 어떻게 백정도 했더니, 뭐 살인을 했더니, 뭘 했더니 간에 말이야 그건 보지 않고, 그 당시에 참으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법을 믿고 말이야 철두천지만 신심을 낸 사람이 말이지, 참으로 이무상보임를 들을 것더니 반드시 깨치가 있고, 이웃추록말이야 대차지에 해탈길를기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은 현상은 또, 음, 저, 백기 말이지. 백기 부처님 법문 듣고 칼텅 놓고말이 나도 천불 하나라! 하고 달로드어거든 이제 그것도 무엇이냐면은, 철, 철미한 그 창계심을 근본으로 삼는 말이지. 신심으로 성불한, 성취한 것이지. 신심 없이 아무리 무신을 해도 경안다이는생각하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 되면은 영원투만한지그 참을 아이비지어뭐지부지어 말았지. 살아날 길은 없지 되게 많다, 이것이야. 그래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 나왔다고 말이지. 호 잘못하면 말이지. 해, 이제, 자, 참, 이제, 요새, 이제, 올케를 내가 죽자고 기한 만났띠 말이지. 좋은 법 들었어. 아무리 해도 괜찮은 걸 갖다, 야, 참, 냐 뭐, 이래 되면 결국은 영원토록, 이제, 그 신심 몸실 뿐 아니라 대부분 성지 못하고 만다. 이것이라. 그래, 이런 걸 갖다 해놓은 것은 예를 들어 놓은 것은, 인 가지 금 들어 놓은 것은 말이야 아무리 극중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철전, 신심만 가지면 말이지, 다이 대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예로서 말한 것이지, 이, 이 악을 갖다가 장려하는 건 절대 아니다, 알겠습니다.